아파트 구입을 언제쯤 해야 되겠냐고 묻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하락하는 아파트들은 갭 투자를 많이 했거나 투기 세력들이 몰렸던 곳에 아파트들이 급락하고 있고 또 일부 아파트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딱 정해놓고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아파트 동향이나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두산위브팔달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세대수는 1108세대, 준공은 1999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두산이고 위치는 팔달동 5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9평에서 51평까지 다양하게 나와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금액들은 1억 5천에서 6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1억 9천 2억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바닥은 1억 4천 9백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다시 좀 움직이죠. 움직여서 22년 8월 달에 또 최고가로 올라가는 사례 22년 12월 달에 1억 9천까지 다시 거래가 되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 자체는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분위기로 나오지만 꼭 필요해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은 청수별로 가격을 또더 주고 구입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체적으로 다 폭락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가격대가 좀 저렴했죠. 24평에 뭐 1억 6천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거래 자체도 어느 정도 많이 되고 뭐 오르는 가격도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실제 내려도 또 많이 내리지도 않았다. 실제 뭐 2억 가까이 거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입장에서 아파트 금액에 동요하지 않고 내가 필요하다면 그냥 구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 24평에 평균적으로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1억 7천 그리고 뭐 최고가 올라와도 2억을 넘기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내려도 큰 금액이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좀 많이 없는 편이고 32평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 금액이 2억에 대부분 거래가 많이 되었다가 최고가는 2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또 2억 천으로 내려오는 추세도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 32평 B타입은 예전 금액에서 크게 하나 올랐는 외에는 나머지 거래 자체가 크게 내리지도 올라지도 않았다. 예전 가격 그대로 다시 뭐 돌아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51평 같은 경우는 실제 예전 금액 바닥에서 2억 4천을 시작했죠. 평수는 크지만 실제 금액은 더 저렴했다. 그리고 금액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22년 3월에 달 거래되고 나서는 현재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로 나와있는 것이 68개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현 상황에서도 음매물로 팔지 않고 나름대로 가격을 높게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에도 팔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입을 하는 분은 사실 잘못 샀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사고 청수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청수별료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딱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라고 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향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거품들이 대부분 빠지고 있고 예전 가격으로 흘러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현재 거래금액은 2억 초반대 2억 천에 거래가 되었지만 3 2평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대부분 2억 3천 어느 정도 다 고점에서 물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마찬가지 최하로 거래되는 것이 1억 5천 정도에 4천 정도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전세로 구입했는 분들은 21년도에 1억 6천 그리고 21년 후반에는 1억 4, 5천 정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세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일단 매매가 68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사수동에 위치한 금호, 그 서한이의 다음의 아파트인데요. 여기 에파트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이 좀 있었고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뭐 작년에 팔수 있으면 무조건 팔고 나오는 것이고 뭐 아는 지인들도 평생 살거 아니면 팔고 나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직 대부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대수는 977세대, 나쁘지 않죠. 괜찮은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6년 준공되었고 주식회서서안에서 건설했고 위치는 사수동 8333번지 평수는 29평에서 52평까지 다양하게 했는데 2018년도에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6천에서 3억대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3억 초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면서 2022년 12월에는 달 2억 천, 2018년 19년도보다 월등하게 하락한 금액으로 내려왔다. 실제 여기 거래 금액은 뭐한개 뿐이 거래가 안 됐지만은 대부분 이루어지는 금액들은 예전 2018년 19년보다 더 하락해서 매물로 내놨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매물이 현재 101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33평 A타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대부분 3억 초반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전자에도 가격은 조금 내려서 거래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는 3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계속해서 아파트 금액이 하락하면서 근자에 마찬가지 예전 가격으로 대부분 돌아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세는 현재 최저거래로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높게나 아니면 거의 같은 금액으로 전세가 거래가 되었는 것 같고 세 근자에는 2억까지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보시다시피 101건의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잘 없었는데 상당히 더 금액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은 대구 사람들은 아니고 갭 투자나 투기 세력들이 일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도 생각을 해보죠. 대구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입주 위주로 현재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 101건이 나와 있다는 자체가 뭐 도저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갭투자나 투기 세력들 잘 모르는 외지 사람들이 투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더 빠질 것이고 실제 아파트 거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닥으로 가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마찬가지 사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운스톤 강북입니다. 세대수 959세대로 나쁘지 않고요. 사용승인일 2015년 건축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건설사 이수건설이고 평수는 24평에서 34평 평수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 거래되는 금액이 2억 초반대 대부분 거래가 많이 되었죠. 그리고 최고가로 2억 8500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아파트가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제 근자에 나와서 거래가 되는 거는 거의 2억대의 거래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금액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24평 B 타입 마찬가지 큰 거래는 없지만 최고가를 찍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거래가 없는 것 같고요. 24평 A 타입 거래였고 마찬가지 30평대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 뭐 아파트 가격이 예전 2017년, 18년, 19년도에 2억 중 후반대의 거래가 되다가 최고가는 3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최하 금액으로 2억 6,400에 거래가 되었고요. 34평 A 타입 마찬가지 예전에 평균적인 거래 가액은 2억 7억 2억 7천 2억 8천 거의 2억 후반대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최고가는 3억 6,500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하락하면서 2억 7천대 예전 2018년 19년대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세가 2억 후반대에 거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매매가격 지금 2억 후반대죠. 근데 전세가격이 예전에 대부분 21년도에 보게 되면 은 거의 2억 후반대 그리고 3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마찬가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4평 마찬가지 매매가 2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가 대부분 1억 8천 그리고 2억대에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2억 2천까지 전세 거래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매물이 83건이 나와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거래 금액은 예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위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에서 더 하락해서 거래가 될 것이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으로 몰려있는 사례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사실 역세권이다, 발성권이다 해서 또 가격이 급락하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락하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건 맞지만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17년도까지 거래 금액으로 내려가서 갑자기 엄청나게 거래가 된 사례는 사실 이때까지 본 사례가 한 번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물이 80건, 60건, 100건까지 나와있다는 자체는 더욱 더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특히 구축 같은 경우는 갑자기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락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금액을 내려도 거래가 안되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칠곡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뭐 칠곡에 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마찬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칠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보시는 아파트는 한신더휴 웨스트팰리스고요. 세대수는 919세대고 사용승인은 2019년 거의 얼마 안됐죠. 준신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위치는 매천동 75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실질적으로 많은 거래가 없었는데 3억 9천에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해 가다가 근자에 갑자기 3억 3천 그리고 3억 초반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34평 a 타입 마찬가지 최고가는 5억 8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었 근데 현재하게 계속해서 금액이 빠지더니 예전 19년도 이하로 3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5억 6,800까지 거래된 아파트가 갑자기 3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 사실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34평 B타입과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은 5억대에 계속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거래가 하락하면서 3억 5천대에 마찬가지 거래가 이루어졌다. 41평 거의 거래가 없다가 최고가 7억까지 거래가 되었죠. 근데 갑자기 5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 41평, 마찬가지 거래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직 매매가 86건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이 동일 매물을 묶기를 풀면은 사실 2 8한건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매물을 묶어서 본다면은 지금 86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의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대는 현재 금액대보다 더 하락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34평 B타입, 최하 3 5 0천 그리고 34평 A타입, 최하 3 5 0천 최고가는 5억대까지, 그리고 34B는 뭐 최고가가 5억대, 41평 마찬가지, 최고가 7억대까지 거래가 되었는 아파트가 현재 다시 5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물은 86건이다. 마찬가지, 갭투자가 성행했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매천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 사실 거래 금액이 2억대 중반대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가 3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요. 마찬가지 2 9 A타입 같은 경우 거래가 없고 C타입 마찬가지 거래 별로 없다가 최고가 3억까지 거래됐다가 계속해서 내리고, 내리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는 거래가 지금 없는 편인데 그래도 최고가가 3억 3천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올랐죠. 2억 5천에서. 그리고 현재 3억 천 계속해서 가격은 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 29평, 30평, 32평 확인을 해보면 예전에 거래가 되고 나서 현재 거래가 없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 매매로 160, 아, 62건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한신드 휴 이스턴 팰리스라고 웨스턴 팰리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예전에 4억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5억 4천 5백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고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추세죠. 그리고 34평 비타의 같은 경우는 예전 금액 4억 초반대 그리고 최 그전에는 3억 중반대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 5억 6,500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예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추세가 보여지는데 한 3건 정도가 그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3억 6,800 그리고 34시타에 마찬가지 예전 최고가는 5억 8,000이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 금액이 내려오면서 최저 3억 7,500 2020년 전의 가격보다 더내려가는 걸로 해서 몇 건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왜? 네, 그 이유는 일단 매매로 51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급하게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은 현 상황에 매매 금액을 보고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금액이 지금 현재 3억 7천 5백까지 떨어졌지만은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일부 하락은 했지만 2017, 18, 19년도까지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동전통의 영남 네오빌 아트 세대수는 813세대 크게 나쁘지 않은 세대수죠. 500세대 이상만 되면 평균적으로 아파트 세대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천세대 2000세대는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세대수가 좋은 편이고요. 건설사 영남이고 마찬가지 위치는 동천동 91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도까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3억 중반대에서 후반대까지 거래되는 아파트가 최고가는 5억 5천까지,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죠. 평균적으로 3억대의 중후반대 거래된 아파트가 4억 5천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 금액이 내리면서 근자에는 3억까지 거의 예전 2018년 19년도 이하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매매는 3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높은 분들은 3억 7천, 3억 8천, 대부분 이 위치에서 전세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매매가격은 3억.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들은 2억 8천. 그래도 대부분 아파트 금액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깡통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매매건이 38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더욱더 가격이 하락해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저번에 화성파크 드림 구순산 공원 분양해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마찬가지 갭투자를 했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세대수는 530세대수고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죠. 1987년 된 아파트고 위치는 읍내동 117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청수는 5천분이 되지 않고요. 평수는 15평, 17평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순상 공원 파트 분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바람을 잡았던 유튜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마찬가지 광고니까 그렇게 광고는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전 가격들이 1억 3천 5백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뭐 가격대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근자에 급락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2018년 19년도 가격 이하로 9,750 예전 가격이 평균적으로 1억 4천 1억 초반대, 중반대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17평 마찬가지 예전 평균 금액이 1억 6천, 1억 8천, 그리고 1억 9천 그리고 근자에는 다시 급락을 합니다. 1억 800, 거의 1억 선으로 떨어진 거죠. 우수산 공원을 얘기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갭 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예전 가격 이하로 사실 갭투자자들이급매물로 팔고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칠곡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칠곡도 만만치 않게 금액대가 많이 상승하였고 또 많이 하락하는 추세고 급매물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